메뉴는? 오 이거, 이거 뭐라고요? 소코파이? <웃음> 이게 뭐죠? 소코파이인가요? 메뉴? 네 오늘 아,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집에 왔고요 9시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, 오늘 메뉴는? 에어프라이게, 기 김치, 귀엽게반 말아 먹겠습니다 아, 내일은 아침 8시에는 출, 서울로 출발해야 을 돼서 네, 빨리 먹고 오늘 11시나 이쯤에 주려고 합니다 집에서 네. 작업중 인데 서울 가는 것 때문에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식사기 좀 불렀네요 네. 좋은 아침입니다 어, 네, 살짝 좀 늦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여, 시간은 8시인데 8시? 시간이 8시입니다 좀 살짝 늦긴 했는데 서울에 한시에 비트있어 네, 휴계소 들려서 공정 휴게소인데 휴게소 들려서 먹음까하다가 그냥 본산 네,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업니다눈아선물을 <웃음> 이렇게 운전하면서보네요눈 옵니다 눈아다 아쉽다 아데 빨리 쉽다아 아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상 자 오늘 이것저것 일정 끝나고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! 치킨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이제 먹어야지 우와 영상으로요? 10분 쯤넘어5퍼로안뜨거이번이번이 5번이. 5번이. 5번이. 번이 5번이. 5번이. 5번이. 5번이. 5 아침 복이야 나랑 아뭐침서 네, 카페 카페를 나와서 이제 학교가고 있습니다 그 수업 들어야죠 끝나고 끝나고 또 끝나고 되는 거 같아 뭐 먹었는지 맞추는 시간 <웃음> 학교 가고 있습니다. 어 아, 추워. 하 네, 이제 수업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. 할 udah 칫들 t n h d 오 어, 날이 너무 춥네요 오늘은 좀 일찍 갑니다 어, 몸도 좀 안좋고 네 정말 일찍 갑니다 그러한 2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<웃음> 어, 好好好好好好好 하 니까 모님껀돌아 어, 그래, 좀하라이아왜 왜？아니,